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전 시간에 스타트업 Q q 를 갖다가 좌우에 q 를 갖다가 아주 지리지리 할 만큼 아니면 빠르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Q q 를 갖다가 완전히 인식 속에 갖춰 줘야 됩니다 q 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격을 뜻하니까 수당 받을 자격이다 그 그런 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30만 pb를 진짜 써보고 와 진짜 좋네 손해보는 거 없네 남한테 피해 줄일 없네 그거를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나로부터 삼각형 딱 좌우에 30만 30만 됐다 그러면 나 혼자 시작한 건데 두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두 그러니까 분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에 기초적인 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물건을 제품을 쓰고 또 회사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관심이 있어갖고 작만 회사에 알아보게 되고 초대를 했을 때 이제는 초대 그 퇴근 후에텀이 애터미, 굿모닝에퍼니 애터미뭐 등등등 언데이나 이런데 초대를 해서 어 그러고 이제 애프터 미팅을 하면서 그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니까 애프터 미팅을 꼭 하셔야 되는 게중요하면 애프터 미팅 하고 난 다음에 소개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뉴페이스 소개. 뭐,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 일본 스피치 기존 사업자들이 일본 스피치 하고 소감 원데이를 봤던 퇴그네 터미를 봤던 나는 거기서 그 말이 뭐 꽂혔다 뭐,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감 소감이 고고죠그 다음에 이제 뉴 페이스 여기 이제 에, 지금 세븐코아로 들어가는 거니까 나로부터 철수 형이 말고 거기에서 또 소개가 나오신 분들을 뉴페이스를 갖다 계속 소개를 시켜가면서 해야 돼. 처음에는 줌이든 뭐든간에 그안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큐가 맞아가는 그 순간서부터 스피치를 하려고들 할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그 정도만 만들어 놓는 게 전번에 스타트업의 개념이에요. 어차피 스타트니까 그래 그렇죠? 스타트킷을 써서 큐가 에, Q를 댔든 아니면은 Q의 개념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면, 어? 쉽네? 나로부터 두 사람. 어차피 손해보는 거 없는데? 어, 제품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좋더라. 고요고 회사도 미지근 미식스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목과 성장안 했지. 고그 단계까지는 이미 전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성형이 됐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는 에, 나로부터 철수 영위가 아니고, 그 철수의 또 좌우의 요게 또 아주 제일 기초적인 작업에서 완투로 중요한 거죠. 어, 여기까지만 세븐코아,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냥 세븐코아, 세븐코아 그러는데, 요 세븐코아를 갖다가 이놈만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Q가 나 포함해서 일곱 명. 그러니까 나로부터 세 명, 세 명, 이렇게 되게끔, 그게 뭐한 줄로 나오든 두 줄로 이렇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세븐코아가 잡혀지는 거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사실은, 인재서부터는 조직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그때부터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시스템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책을 읽어라. 책 VOD. 그러니까 액션5라는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게도 제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 세븐코아 옛날에 뭐 2천원, 천원, 2천원 이렇게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매일매일 그거는 지금도 꾸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뭐 각자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꾸준히 나간다는 걸 보면은 에이코아를 갖다가 해서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만큼 성실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거기서 나오는 액션5가 뭐죠? 책 VOD 그걸 갖다가 읽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브랜드 익스체인지 내 제품 내가 사용한 거 큐를 맞추는 과정에서 아 써보니까 요거는 어 피부는 좀 약하지만 이렇게 참 좋다 아우 이거는 아주 피비도 좋으면서도 진짜 이거는 나 평생 쓸거 평생 써야 돼.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나오않습니까 그리고 어우 내가 좋아져 가지고 이건 진짜 뭐내 얼굴만 봐도 그거 문 화장품 썼대 그리고 뭐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대 그리고 그런게 이제 나오는 시점이 이요 시점들 이에요 큐를 갖다가 7명까지 나 포함해서 7명 까지 요 내리는 요 기초는 그 다리가 이제 건강이 제대로 돼 가지고 세븐 코어가 되면 그래서 이름이 빌드업 입니다 제가 공개롭게도 저는 진짜 그 생각 없이 큐 스타트업 빌드업 요렇게 해서 이제 세세 마루 이렇게 들어가는 이 단계를 했는데 어떻게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그렇게 그냥 그 스타트업 뭐 빌드업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치 그거를 그냥 이렇게 똑같이 딴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 그 평행이론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저 준비한 지가 오래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요 빌드업 단계만 됐다 그러면 아 조직이라는 걸느껴 나로부터 좌우로 한 사람씩 하는 거, 한 거는 그때까지는 좀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뭐하는데 같은 쪽을 바라보고 큐를 맞췄다는 건 가, 맞추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이제 같은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징조거든요. 그럼그 사람들도, 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내리는 단계까지, 큐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 단계가 돼서 지금 이게 세븐코아까지 빌드업 단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미 네트워크의 기본, 기본 골조는 이제 잡혀놓은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뭐, 번개 맞은 모처럼 그냥 막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빌드업을 아주 건강 위에다가 제대로 기초 위에다가 제대로 세우는 요 세븐 코아가 가장 핵심입니다 3회 법칙은 스타트업이니까 어차피 그거는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건물 얘기하면 기초고요 기초 그 다음에 이제 빌드업은 거기 위에 기둥이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명두명 명 좌우로 한명한 한 명씩 이렇게 할 때는 모르는데 거기로, 거기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좌우로 한 사람씩 이렇게 나와서 일곱 명이 되면 내 스스로도 이렇게 느끼는데 아 어, 이거 조직이 돼버렸네 그래 그러면은 이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냥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야 이거 이거 농담 아니네 이제 그때부터 서 뭔가를 느낄 때가 시스템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점에 이요 그래서 책 VOD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놓치지 않는 라이크 뭐 그런 책들도 좋지만은 그 다음에 뭐 파이프라인의 우아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건 콘텐츠니까 제일 지금서부터 들어가는 책이 제 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나와갖고 제가 요즘 뭐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 0 0 0권 분권 2 0 0 0 세트 완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십 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때아 이게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과 개념대로 해야지 아, 복제가 제대로 되겠구나. 그런 거는 이제 책을 갖다 두번세번 번 읽어보고, 그 그러면서 착만게 끌기 시작할 때 책도 잘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때서부터 기초를 제대로 잡아서 기둥을 제대로 세웠다 그러면, 고그 다음서부터는 세세마는, 세세마, 지금 제가 세세마 얘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요 때서부터 요거까지만 해가지고, 요게 건강이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는 세븐코어가 완전히 빌드업이 됐다 이런 느낌이 되면은, 그때 되면은 세세마 가려고 굳이 노력 안 하더라도 가게 됩니다. 3의 법칙의 복제예요. 나만 좌우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좌우의 한 사람들도 좌우의 한 사람씩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일곱 명이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는 복제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시스템이 들어가서 책 VOD, 그 다음에 100% 제품 매용, 그 액션5 중에서도 세 개가 가장 중요시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책 VOD, 100% 제품 매용. 뭐 큐를 하다 보니까는 제풀 100%, 100 제품매용 하는 거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 책 VOD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VOD는 요즘 동영상이 많아서 조금 q 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꾸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 됩니다 그거는 근데 책은 참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15분씩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이 읽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데 제 책은 많이 정독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이 개념을 이해하고 원칙과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야 숲이 보여야지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조직관리라는 거가 제 책은 다 조직관리 책이에요 시스템 책입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조직 나는 몇 년을 해도 맨날 했다 그러면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해갖고 맨날 그냥 뛰어다니기가 바빠 이런 분들은 조직관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관리가 판매사가 되고 난 다음에 좌우로 두두명두 두두 명씩의 판매 나갔던 판매사를 만들어야지 그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때 시작하면은 맨날 졌다가 무너지고 깨지고 맨날 또뭐어떻 하다가 보니까 뭐 세일즈 마스터 만들었는데또한쪽에안 맞고 또 그쪽에 그 사람도 더 지쳐서 그만두게 되고 아니면 또 가라앉아 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기초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지금 요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책 책을 갖다가 강조하고 책을 갖다가 많이 읽게끔 해야 되는데 이책저 책을 다 읽으면 꿈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마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급해요 그래서 또 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예, 그~ 제 지금 요번에 새로 2세 나온 거는 기가 막히게 어~ 아주 지금 벌써 어, 나간 지한한달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줌 미팅을 어떻게 할 건지 뭐할 건지 그거를 어세번정도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거를 독서의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한 한, 한, 하루에 한한 한 미팅 할 때마다 자영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한번 쭉 읽어 가면서 소감 발표하고 뭐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복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의식이 단단해, 인식이 단단해져야지 자세가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지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안돼 있는 사람이 이것만 끌어, 가슴만 끌어요. 그냥 막 열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끌어. 이거는 안 잡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저기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가슴만 끌어갖고 막그실수들은 무지 많이 하고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 때, 이 시점이, 그러니까는, 이때 책이 많이, 책을 많이 읽어서 책에 대한 거를 서로 토론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애프터 때, 애프터 미팅을 하면서 소감 발표하고 그러면서, 아, 저 사람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거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서부터는 조직이기 때문에, 세 번째, 미팅. 근데 미팅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그 꼭지점에 있는 그한 분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맨날 그저 통제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돼 버리고 어 밑에 있는 분들은 맨날 듣는 사람으로 돼서 그 집단화되나 아주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 이분들이 스피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갔어요 그러고 그분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뭘 아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당을 깔아놔야 돼요 그렇게 그할수 있는 마당을 그래서 액션 5 그중에서도 액션 1, 2, 3 그러니까 그런 책 VOD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그 다음에 100% 제품 매용하는 것들은 초보자들이 그때는 신나서 그냥 이걸 막아도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때 거든요 그때 그 그거를 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스피치 하고 또 이렇게 액션 3세 세 개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미가 나기 시작해요 그게 네, 그렇게 해서 고그 액션 5 중에서 액션 3가 요 시점서부터는 어, 굴러 가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곱 명이 갖고 있는, 그, 나를 포함해서 일곱 명이 갖고 있는, 야, 이 조직 관리라는 게농담이 이분들이 이제 팀워크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팀워크, 팀워크로 하면 은 없던 힘도 나오고, 그 팀워크의 의미를 이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 자영사업의 개념, 그 자교 푸팀복할 때, 드디어 팀워크, 팀워크라는 거가, 아, 이렇게 중요하고, 야, 이 팀워크를 맞추는 데는 이 스피치, 그 중에서도 1분 스피치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액션 3 스피치가 제일 중요할 때 이때는. 그니까, 그거를 갖다 반복적으로, 액션 5까지 다 하기에는 아직은 좀, 나부터 포함해서 좀 미흡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단계서부터는 이제는 액션 5 스피치까지 이렇게 들어가도 별, 모든 게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계가 되면은 나도 벌지만은 너도 벌고 그 다음에 미국에 나올 너의 철수영리도 벌게끔 하는 게임이야 나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는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Q의 개념 30만 30만 30만 그러니까 12만 원월 월 개념으로 봤을 때 60만 60만이 이렇게 또 두세 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은 60만 60만이 자동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맞는 그거를 체험해서 뭐 이렇게 그런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세븐 코아만 이렇게 그냥 의도적으로 해야 돼 이거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되면 되겠지 의도적으로 싹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하는 거니까 아유 이렇게 꺼내 하세요 그래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보나마나 그분들은 결국엔 카드 긁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메이 할때 진짜 토드락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본에 입각해서 가신 분들은 지금도 아메이를 갔다 가서 거기서 굉장히 높은 핑이 돼서 월에 4오 5억씩 이렇게 받고 아주 나는 나다 그러고 사는데 그때 저 포함, 저도 아우, 이게 그때 뭐 프로모션도 있고 아주 그랜드 프로모션이 있고 해갖고 그때 그 고비를 제대로 아주 그냥 정식대로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정통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 이건 이건 저 회사에서 그냥 주는 그 기회인데 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네트웍이 엉망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절대로 여기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흥분할 지금 단계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져가는 입장으로 해서 이제 조직 플레이로 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 티가 돼. 나로부터 철수형이가 QQ를 갖다가 만들어서 원티가 돼서 12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6만 원 6만 원 해갖고 이한달 기준으로 보면 12만 원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36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한못해도 세일즈 마스터 정도 오토판매사 정도 돼서 그래도 월별로 그래도 한이뭐190몇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뭐 210만 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뭐 대단한 거야 그리고 뭐 비전 보고 달려들고 할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실제적으로 요 36만 원 정도 받을 때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이렇게 나와 부업으로 이렇게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점 올라가서 이제 월배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요때 얘기들을 해야 돼 금액이 작다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부업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어차피 가정일 다 봐가면서 그러면서 뭐 할까 해가면서 하는 거지 이걸 이때 전업으로 그냥 나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난 어차피 하는 일 하면서 내일 또가정주부 가정일 그거 충실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차피 내가 쓰는 생필품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 그 과정 12만원 받을 때 36만원 받을 때그로갔 갖다가 그때부터 찬찬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남이 뭐 1억을 받는데 남이 무슨 뭐 뭐, 스타 마스터라서, 뭐, 뭐, 몇, 이천을 받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그림의 떡이에요. 그거 들어보면 그냥 배만 아프지, 그냥 속만 상하지, 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땡기는 거는 뭐냐면, 어? 12만원, 36만원, 요런 거, 요런 거 있잖아요. 잔잔한 돈들이 나올 때. 우리 때는 제가 아메 할 때는 3% 핀, 하면은 얼마나 오냐면 6,000원 나옵니다 6,000 저기 6프핀 나와봐야 36,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못뭐 들게 있다고 세금까지 띄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돈푼 할때 사람들이 어 이렇게 했는데도 어 부수입으로 이렇게 되네 그거를 홍보하기에 제일 좋을 시점이 요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간이 벗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호탕한 건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뻥이 센 건지 몇백몇천원 받아야지 뭐 그냥 뭐뭐 뭐, 어, 쪽팔려서 지금 이걸 어디서 보여줘야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작은 거에서 자 우리 우리 다단계 특히 생필품 다단계 하는 우리 우리 같은 생필품 다단계는 하찮은 그거 묻고 저거 저 칫솔 저거 뭐 치약 런거 해가지고 뭔 돈이 되겠어 근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골드러시 때 갖고 그 광산 캐러다니는 사람들 조사되면서 생필품 판 사람들. 왜냐면 생필품은 재구매를 계속 해. 하찮은 거니까 남들이 못볼때 보는데, 어우, 봐도 우리 거는 너무 절대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봤다 그러면 누구든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특출한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생필품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좋은 점이 그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다단계 중에서도 아주 정통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때서부터 어, 나, 통해님 뭐, 이렇게 해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즐겁게 줌 미팅 하고, 옛날처럼 어느 미팅으로 와,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줌 미팅 한번 들어와 볼래? 그러고, 그때서부터 초대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여줘 가면서. 그래서, 이 세븐 코어만 됐다 그러면은, 어, 내가 3t가 돼서, 3t, 그쵸? 세번 맞는 사람이, 오,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 밑에, 큐 어, 지금 이게 표에 나오는 제일 밑에 하단에 큐큐 큐큐 된 사람들이 또거기서또 두둘 두, 배가의 원리로 해서 둘둘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확실히 틀려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니까 러 이때서부터도 느끼게 됩니다. 에~ u 에 점은 3 t 가 됐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삼십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서부터만 욕심을 내갖고 세세마루 그냥 어~ 세미세일즈 회사에서 2 0만원더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는 욕심을 부린 만큼 쓸데없는 무리수를 둔 만큼 네트워크 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수입이 안되더라도 하는 거를 다들 각오하고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면은 그냥 이쪽은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안 맞으면 속이 상해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걸 해서 또 마치는데 이 세븐코어 단계까지 와가지고 요정도까지 요, 요 정도까지 오는데 그걸 카드로 긁어서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돈도 그건뭐 맞추고 난 다음에 수당받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재고만 더 쌓이고 신경질만 나게 되고 짜증만 나게 되고 알게 모르게 밑에 파트너 분들이 그거를 다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아직 지금도 아직은 그 기둥 정도 올라가는 스타트업이 Q는 자격을 득한 거고 건축업자로서 난 이제 난 집을 질수 있는 자격증 하나 딴 것뿐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해가지고 기초공사 했고 지금 2단계에서 빌드업 기둥 정도 올라갔어요 기둥 정도 자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지붕을 씌우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기둥이 제대로 단단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은 그러면 위에 아무리 세워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비를 갖다가 어, 더가려줄 수도 없는 거고, 햇빛을 막아 줄 수도 없는 거고. 얘가 맨날 휘두거려 갖고 툭 무너지고 하나 기둥네 개 중에서 하나가 면 이렇게 무너지면 그냥 뭐뭐말짱도루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고 3T 정도를갖다가한네번 다섯 번 계속 쓰리 타임 쓰리 타임 포 타임 쓰리 타임 쓰리 타임 평균적으로 쓰리 타임이 이렇게 계속 맞아 간다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세세마가 보입니다. 보이지 말라고 도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수도 없이 수도 없이 그거를 경험해서 그때 도전 도전입니다. 이건 뭐 직급이 걸려있는게 아니니까 그때 도전입니다. 직급도전은 지들이 만든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그핀 1, 1티핀 2티핀 3티핀 4티핀 사팁 그러니까 네 번을 맞는 단계가 세번네번세번네번3 3번, 4번, 3번, 4번, 5번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네번 정도 가면은 셋세마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럼 그냥 무리수를 안 두더라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저기 셋세마 돼서 1 0 0만 원인데 뭐좀 카드 질른거뭐좀 있고 재고 좀 쌓인 거 보면 맨날 적자예, 적자. 그렇게서 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타임 때. 그 많은 시스템을 갖다 정확하게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36만 원그 잔잔한 부분을 그걸 또 얘기를 해가면서 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오 36만 원씩이나 나오네 그니까말 말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아 용돈벌이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빌드업 단계, 그러니까 삼의 원칙, 삼의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을 그려놨으면 그 삼각형을 좌우로 만드는, 그게 기둥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주 그냥 원, 리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아주 기초부터 정확하게 건강을 세워서 나간다. 이런 식으로 기초공사, 기초적으로 기본에 입각해서 하는 거를 갖다 강의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왜냐면 하 우리 마케팅 프임 자체가 세세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처음 나오면은 뭐 1t, 2t, 3t 이것도 제가 지금 그 아메이커를 갖다가 해서 우리는 걔네들은 3%, 6%, 9%, 12%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1t, 2t, 3t,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겠다. 확실히 좋다. 그래서 해서 지금 이거 맞춰서 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요거에 입각해가지고 거표를 그 갖다 이렇게 봐가면서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다는 거는 뭐라 그랬죠? 자 내가 요번에는2이틀는데 요번 다음달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3 t 한번 해보겠다 그게 목표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꼴대가 없어 꼴대가 없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죽어라고 차 보세요 꼴대가 없으면 맨날 5년을 차든 5, 5개월을 차든 그냥 다 놓고 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 t 를 달성하신 분은 3티 그럼 또 재미도 나고 그러면서, 어, 네트워크 불어나고, p 비가 올라가고, 어, 꾸준하게 나와주는 거에 대해서, 야, 이게 연금 수익이 되겠다는 거를,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5년, 10년 하신 분들, 직급 도전해서 카드 득득거갖고 그냥, 그, 사이즈 마스터, 그다음 가짜 사이즈 마스터 가고 이러신 분들, 이미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밑에 이거 뭐, 3t, 2t,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후록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가짜로 갔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려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무지 많다고요 지금 뭐 비단 그거는 세일즈마스터 팀장 국장 스타마스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지금 특히 국장급에서 그런 분들이 막 이러지도 가지고 못하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기초에 입각해 갖고 지금부터 다시 한다 다시 짓는다 제대로 인제는 제대로 기초를 세우고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어, 빌더 세븐 코아 까지만 되면은 이제 고담 그 스테이지는 아주 좀 다른 제가 뭐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낌이 요 단계까지 만들어서 오세 븐 코아의 그 형세가 갖춰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오고 수상이띵똥 거리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딱 보고 전개되는 네트워크 를 이렇게 보면은 그 명단을 그리고 이렇게 개보들을 그때서부터 이렇게 보기 보면은 와 이제 좀 조, 조직인 것 같고 야 이게 연금 수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예감, 확신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븐코아까지만 일단 오시면은 일단 반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그러면 뭐 시작이 반이라고 여기까지만 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보지 말라 그래도 세세마가 보이고 세세마 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저기, 판매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12년 동안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 나오면 그냥 무조건, 판매사가 그냥, 첫 그, 목표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거나, 그 다음에 뭐, 그냥, 앞니바가 터지거나, 왜냐면 그냥, 갈래니, 갈래니까 그냥 머리는 무겁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헛되이 돼갖고, 맨날, 그냥, 이렇게 그냥, 엎어지고, 깨지고, 그거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고만두지도 못해, 희망 고문당해야 돼. 뭐, 이,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역사에 없던 그,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 때문에 이런 책들이 나오지가 않는데 지금 2년 동안에는 이런 책까지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책을 갖다가 읽으시면은 제대로 정독을 하시면은, 아, 수을 보셔야 돼. 수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주 튼튼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가는 거니까 요 단계까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요거 요 단계만 지나면요 별거 없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요거에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습득을 하시고 몸으로 체 화를 시키고 체험을 스스로 느껴야 돼요. 머리 속에서 아 이게 네트워 이구나 그게 느낌이 지름신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 이 단계가 되면은 그러니까 들어오게 끔 되고 제대로만 했다면 큐서부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3의 법칙에 의해서 3의 법칙의 복제 인 빌드업 단계에서 세븐코어 까지만 구성이 거의 비슷한 형태가 했다 그러면은 아 나는 네트워크로서 성공하겠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성공하겠다는 느낌이 에, 들게 되고 아 조직을 가지고가려면은 시스템을 갖다가 마이크로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강의였습니다.